상가이가 엄청 어렸을 때 결혼을 응. 했거든요 응. 여기 여자를 놓고 보면 성격 까시어 까시고 안칼죠 내꺼 내놔! 너 내꺼 왜 가져가! 자기꺼를 되게 잘 챙기는 사람이야 남자 같은 경우는 되게 활발한 사람이야 밖으로 나가는 거 좋아한다 여자는 남자가 집에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가 다니고 그래서 그래서 엄마가 짜증나 으쌰. 자기가 노는 게더 즐거워 이리키리렇게 노는 게더 즐겁다 그래 자기가 자기 노는 게더 중요해 궁합적으로는 몇 퍼센트 궁합적으로는 진짜. 안녕하세요. 월화신당의 월화입니다. 반갑습니다. 궁합 한번 봐주세요. 혹시 여기 지금 둘이 잘 지내고 있어요? 되게 좋아, 볼 때는. 되게 좋은데, 할 말을 못한다고 그렇게 나와요. 궁합적으로는 몇퍼센트 궁합적으로는 진짜 50잘 살면 되게 잘살 궁합인데 못 살면 되게 못살 궁합이야 그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은 여기 남자가 더커 궁합적으로 되게 좋아 어, 여자분 성격은 좀못해요 성격 까시래 어, 까시고 안칼죠 내꺼 내놔! 너 내꺼 왜 가져가! 자기꺼 챙기는 그게 되게 강한 거야 근데 이거 마이크 너무 크게 나오는 거 아니야? <웃음> 어떻게 어, 그렇게 말씀하시니 여기 여자를 놓고 보면은 자기 걸 되게 잘 챙기는 사람이야 금전도 그렇고 사람이라든지 애증이라든지 자기 거를 되게 챙기려고 하고 좀정이롭고 의리롭다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 되게 활발한 사람이야 밖으로 나가는 거 좋아한다 그래서 조금 여자 쪽에서 잔소리 하는 거 없지 않아 있다 여자는 남자가 집에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남자가 자꾸 밖으로 나가 다니고 그래서 그래서 엄마가 짜증나 머리는 누가 좀더 좋은 거 같아 여자가 더 좋아 여자 되게 좋아 머리 똑똑해 공부적으로 똑똑하고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데 도 똑똑해 생활력 되게 강하고 혼자 크는 힘이 너무 커 남자는요? 남자는 똑똑하긴 한데 조금 허당끼가 있어 돈도 잘 쓰고 막 돌아도 잘 다니고 막 그래 자녀는 좀 있을까요? 자녀가 보이거든 두명 있지 이제 돈은 안나 근데 왜 이렇게 아우 아빠가 애들이랑 잘 놀아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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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들 되게 탑스타 커플이에요. 한가인, 연정훈 음. 커플이에요. 음. 한가인 씨가 엄청 어렸을 때 결혼을 음. 했거든요? 음. 근데 굳이 그 나이에 이 연정훈 씨랑 왜 결혼을 했을까? 내가, 내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 에. 여기 같은 여자 경우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자기 밖을 잘 챙기고 자수성가해야 되는 사주라고. 음. 거기에 비친 배우 작감으로 최고였던 거야. 여기 아빠야가 못생긴 얼굴도 아니고 스펙도 줬잖아. 그게 현명한 거야. 왜냐면 여기 여자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도 튀기 힘들게 살았단 말이야. 그게 너무너무너무너무 싫었던 거야. 근데 너무 자존심이 세고 호텔가 높아서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어.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생각이 바뀌고 세포가 바뀌다 보니 하나씩 하나씩 언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 안정적인 가정에서 목말랐고 그걸 봤을 때 여기 남자가 가진. 가정과 그 다음에 스펙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기한테 와 닿았다.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이분들? 조심해야 될거 없어 이대로만 반반이라도 이대로만 가면 괜찮다 요렇게 나와 남자가 밖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뭐 하느라고 여자한테 살림을 다 맡긴 거 같아 그리고 셋째 같은 경우는 내가 그렇게 왜 말했냐면 여기 남자를 보면은 애기가 보여 근데 여자는 애기가 없어 여자가 조율을 한다 요렇게 좀 나와 이만큼 키워놨으니 이제 내거좀 하자 요런 게 보여 앞으로 활동은 좀 어떻게 많이 할것 같아? 할것 같아. 근데 예전에 그 뭐야 해붐달 내가 거기서 봤거든 뭐 그런 거 말고 그냥 오락이나 예능에서 여기 지금 아빠야가 그거 뭐 1박 2일 막 이런데 막나오거나한번 봤어 예전에 그런 것처럼 엄마도 좀 그런 쪽으로 눈 돌릴 것 같아 이제 나이가 들고 애기를 키우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 그래서 개념이 바뀌어서 조금 표면으로 드러날 것 같아 본인이 뭔가 연기보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싶은 건가요? 응. 뜯어말렸어 집에서 뜯어말렸어 연기하지 말라고요? 어. 아니 아니 그런 거 예능하지 말라고 근데 좀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 궁합은 항상 반반이든지 60이든지 그래. 나머지 40, 50은 살면서 맞춰가는 거야. 응. 이쁜 거니, 인정할게, 내가.